야, 숨 쉬어, 숨! 아이씨. 와, 깔패다. 왜? 이야 누구야? 돈 받으러 왔는데, 뭐,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름이 장수디다소사를 죽이고 조직을 똥째로 먹었단다. 어떻게? 돈을 누가 아플래? 총몇 명이야? 다뺀 건가? 2 6입니다 자, 오늘 장신 무조건 잡아야 돼. 실수하면 안 돼. 밤을 새더라도 오늘 은꼭 잡아야 돼. 무조건 조금이라도 말새 나가면 다 도망간다니까. 각자 무조건 조합하게 지켜야 돼. 오케이. 왔다. 도끼 꺼내라.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이야, X들아. 참, 그렇게 하면 되냐 누가 있었니? 25명, 무슨 소리어고자면 대지 씨가 비이야는그돈 갚기 전에 축구식 거를 넣어줍니다. 알았어 아이고, 야, 야, 천천히 어디 있어? 청취자 어디 있어?